는 CO CONCATENATE를 선택해 주시고 텍스트 1은 앞에 나올 글자를 말합니다. 앞에 나올 글자는 SS라고 적으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LEFT 가로 여시고 텍스트는 SS죠. 여기를 클릭해 주고 콤마 n u m c h 는 가져올 글자순인데 SS 두 글자만 가져오면 되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가로 닫고 콤마 찍으면 텍스트 1에는 SS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 텍스트 2에는 p 이라는 글자를 적을 거니까 쌍따옴표 SHARP, 쌍따옴표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그 뒤에 스캐너를 붙일 거니까 스캐너 셀을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치면 SS샵 스캐너가 나오게 됩니다. 열너비는 경계선을 더블클릭해서 넓혀주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고 출고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출고가는 입고가 더하기 가로 열어주시고 입고가 곱하기 28% 해주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거래 금액은 출고가 곱하기 출고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밑으로 똑같이 끌어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가로 열어주시고, 출고가, 빼기, 입고가, 가로 닫아주시고, 곱하기, 출고량을 해주시면 되죠. 엔터. 똑같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고, 평가는 이익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죠. if 가로 열어주시고 이익금액을 클릭해주시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0 000 해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A급 해주시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250 이상이면 A급이 됐습니다. 콤마 그 다음 100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B급 그렇지 않으면 C급이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C급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서 이 f 문을 완성해주시고 이 f 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CTRL C 복사해주시고 C급 전체를 블럭 씌워서 CTRL 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을 1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해 주시고 A급을 B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면 됩니다. 순위는 랭크를 쓰라고 했으니까 는 랭크를 쓰시고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숫자를 말하는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찍으시고 콤마 REF는 범위를 말하죠 거래 금액에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에 F4를 눌러서 달러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내림차순 하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고 밑으로 드래그해주시면 됩니다. 프린터의 품목별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함수는 sum if sum ifs 둘 중에서 조건이 프린터라는 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sum if로 풀겠습니다. sum if range 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이 프린터 이기 때문에 프린터 인지 아닌지 검사할 품목 이름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품목 이름의 범위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안되니까 f 4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프린터기 이 때문에 프린터 글자가 적혀있는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안 가야 되니까 E, 알파벳 E 앞에는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릴 때 프린터가 모니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4는 달러로 고정되면 안 되죠. 그래서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눌러서 E에는 달러를 주고 24에는 달러를 안 주시면 됩니다 콤마 합계의 범위는 해당 항목의 합계니까 거래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가도 되지만 밑으로는 내려오면 안 되죠 범위가 그래서 f 4를 한번 두번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옆으로 드래그 다시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파란색 범위와 보라색 범위가 이상이 없죠. 그 다음 아래쪽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보라색 범위와 파란색 범위 그리고 빨간색 범위가 이상없이 지정이 됐습니다. 앞에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이 정확하기 때문에 결과 값이 정확하게 구해진 겁니다. 엔터 는 SUMIFS SUM RANGE는 합계의 범위입니다. 합계는 각 항목이니까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그 다음 콤마 조건의 범위는 일단 품목이름이 마우스여야 되니까 품목이름의 범위가 조건의 범위가 되죠. 콤마 그 다음 조건은 마우스니까 쌍따옴표 마우스를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쓰기 귀찮다고 여기 위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정렬을 하게 되면 여기에 셀의 값이 프린터가 될지 모니터가 될지 마우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우스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콤마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출고가가 7천 이상이니까 출고가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두번째 조건은 7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7천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콤마 세번째 조건의 범위는 없네요. 그러면 콤마를 지우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마우스이고 7천 이상인 합을 구한 겁니다. 평가가 A급인 제품의 이 금액 합계죠. 조건이 하나기 때문에 SUMIF로 풀겠습니다. 는 네, SUMIF 가로 열어 주시고 RANGE는 조건의 범위죠. A급인지 아닌지 검사할 평가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쌍따옴표 A급을 적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그러면 조건이 끝이 났죠. 콤마 실제로 더하기를 할 범위는 해당 항목이니까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치면 정확하게 이 금액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서 200만원 미만이니까 SUMIFS로 풀어야 되죠. 는 네, SUMIFS 가로 열어주시고 SUM RANGE는 합계 범위니까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의 범위는 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 따옴표 크거나 같다. 1 0 0 0 0 0 0 0 적어주시고 쌍0 0표 콤마 두번째 조건도 이 금액이 2 0 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쌍따옴표 작다 2 0 0 0 000 쌍따옴표 해주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엔터 이제 모든 값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는 함수식을 기재해야 되는데 함수식을 기재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품목 코드부터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해 주시고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정렬 기준은 평가의 오름차순을 해주시고 기준 추가 이금액의 오름차순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 문장 전체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ESC를 누르겠습니다. 셀을 클릭하시고 다운표 Ctrl-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두번째 수식은 LM-228에 있는 품목명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범위를 씌우시고 Ctrl-C 복사하시고 esc 를 누르겠습니다 아래에 다운표를 입력해 주시고 Ctrl v 를 하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값을 보시면 입고가 출고가 거래금액 이익금액 이런 거는 금액이죠 금액은 회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전체를 블럭 씌워서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가격의 범위만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도 합계가 거래금액의 합계, 이익금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금액입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추가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의 표시 형식에서 회계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원기호가 삐뚤하게 나온다면 가운데 정렬을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기호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B하고 C는 숨겨져 있죠. B에서 아래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일 때 눌러서 C까지 드래그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선택해 주시면 숨길 수 있습니다. 취소하실 때는 A부터 D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작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트는 평가가 A등급인 경우에 품목 코드별 그러니까 품목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품목 코드의 범위를 A급까지 씌워 주시고 입고가와 출고가를 나타내려고 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입고가와 출고가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를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눈금선에 맞춰서 크기를 맞춰 주겠습니다. 차트의 내용이 회색으로 조금 어둡기 때문에 상단의 홈 탭에서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8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상단에 디자인 탭을 클릭하시고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축제목에서 기본 가로를 클릭하시고 품목 코드를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요소 추가를 누르시고 축제목 기본 세로를 누르시고 금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출고가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출고가를 선택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출고가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출고가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출고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엑셀의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맞춤 여백을 6으로 해주시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